형태를 다루는 것은 능력이고 기술이잖아요 자, 근데 그 기술적인 것에 어떤 것이 가미가 돼? 우리가 막 통나무 썰듯이 나무를 계속 이렇게 베는 공장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술적인 거에 미적 요소가 들어간다 우리가 선생님들을 뭐라고 해요? 디자이너라고 하죠 그쵸? 이미적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태를 다루는 직업에서 디자이너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미적 요소가 들어갈,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엔지니어라는 거고 자 어, 우리 아르바이트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? 파트 타임 잡이라고 하죠 파트 타임 잡 그래서 시간별로 나누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정해진 시간만큼 그래서 이거를 나누는 행위를 파팅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미용에서의 이 면을 나타내는 단어 파팅을 나눴죠 지금? 위와 아래 구분을 하다 가르다 나누다 라는 뜻으로 파팅을 했고 파팅을 해서 머리카락을 가로로 호리젠탈로 얇게 떴어요 그러면 얇게 떠서 내 손에 잡혀있는 어이 누구야? 판넬! 손가락에 잡혀진 얇은 모발들 모발의 모임 면 그게 판넬이다 오케이?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뭘 배웠어요 파팅이라는 걸 배웠고 베이스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판넬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쵸